안녕하세요. 바디듀 대표 홍가은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창업을 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결정적으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임신 5개월이었는데 마침 또 노동자의 날이었죠 5월 1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 당연히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자리가 없어졌고 또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는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모든 에너지를 창업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하던 회사는 이제 창업 유관기관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상 사무실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임신이라는 소중하고 놀라운 경험은 제가 세상에 멋진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창업은 혼자 한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 제 것으로 만들었던 노력이 지금까지 제가 해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했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의 메인 아이템인 수유패드가 필요 없는 수유브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수유브라를 어떻게 생각했냐? 사실 작은 불편함과 불만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수유브라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산모용 속옷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체형이 변하면서 필요한 속옷이거든요 그런데 산모들을 위한 속옷은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수유브라는 생리대와 똑같은데 형태만 다른 수유패드를 따로 부착해서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모유수유를 하게 될 경우 24시간 내내 모유 수유가 끝나는 그날까지 수유패드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유패드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또 수유패드의 성분이 찝찝해서 가재수건을 덧대다가 옷이 다 젖거나 또그 외에도 수많은 불편함이 관찰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환경과 안전성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유패드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한 사례와 쓰레기의 증가에 대한 염려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수유패드가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마침 제가 거주하는 지역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 창업자의 아이템 고도화를 도와주는 스타트업스쿨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스타트업스쿨에서 진행하는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대상을 받고 아이템 발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스쿨 대상자로서 떳떳한 선배가 되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창업의 문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개발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품 개발은 임신기부터 출산 후 1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하며 이루어졌어요. 임신기 때는 시장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조사, 그리고 출산 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다양한 업체와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원단 업체부터 샘플 제작업체, 봉제공장 등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놓은 것이고요. 출산 후에는 직접 모유 수유를 하면서 수유기에 필요한 기능성 원단을 선정하고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체험단을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 등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고 시장성을 재검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결심한 후에 예비창업자를 지원해주는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었고 또 창업 이후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제품 제작부터 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와 지식재산권 확보 그리고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교육 같은 것들을 이수하면서 예비 창업부터 창업 후인 현재까지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얕은 지식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냐 없냐가 내가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창업과 유관한 다양한 교육을 들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의류 쪽에 경력이 있거나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창업한 지역은 이러한 분야와 유관된 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킹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품의 디자인이나 소재, 또 원단과 관련된 폭넓은 정보라던가 협력사들과의 관계, 전문성,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 너무 부족했지만 그걸로 인해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바디듀는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제품을 기획할 당시 저는 임산부였는데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 실제 모유수유를 경험한 육아선배들께서는 모유의 양이 많은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사실 저는 개발의지가 99%였고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1%를 저는 100% 실현해냈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강의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뭐든지 해내실 수 있는 의지와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기관과 프로그램에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대회와 같은 것들인데요. 제가 몸소 느꼈던 것들 중에 창업 초기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 혹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곳은 기관과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관은 창업에 대한 아이템 발굴과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주로 진행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창업 인프라의 핵심이고요. 이 외에도 추가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창업을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창업진흥원의 인프라 중 하나로 각 지역별로 존재하고요.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템 발굴부터 고도화,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팅, 그리고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스쿨을 수료하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는 창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또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IP 창업존이나 IP 나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가의 역량을 개선하고 특허취득과 같은 일에 도움을 주고요. 저는 예비창업 시절에 스타트업스쿨과 함께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하는 IP 창업존을 수료하고 현재 제 아이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여성새로 일하기 본부라는 곳도 있어요. 예전에는 흔히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육아경력 여성들이 취업을 도왔는데요. 최근에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시제품 제작을 할수 있는 지원금도 함께 지원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여성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 외에도 컨텐츠진흥원이나 농업기술원과 같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창업 이후에도 역시 많은 기관을 통해 홍보 관련 지원부터 수출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업자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정부 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 또는 컨텐츠 개발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비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내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인데요. 사업계획서를 통해 먼저 서면평가를 한후 팩티 발표를 통해 선정을 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에서는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해서 최대 1억원 한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경우 전담 멘토를 배정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로 갖는 애로사항이나 제품 개발에 대한 개선점을 나누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있는데요. 3년 미만의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두 프로그램 중한 개의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으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창릉업 사관학교의 경우 추가 과정과 후속 지원 그리고 투자 유치까지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관학교라는 말 그대로 학교처럼 일정 시간 이상 출석과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용도와 목적에 맞게 찾아서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밖에도 예비 창업자나 사업자를 낸 창업자를 위한 경진대회도 다양하게 있어요. 대회에서 상을 탄다고 무조건 시장에서 먹히는 아이템이라는 보정은 없지만 나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점검, 그리고 내 아이템에 대해 어떤 점들을 궁금해할지, 그리고 개선점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다른 창업가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어떤 솔루션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좋은 점수를 얻어 상을 탄다면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이러한 경진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후속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창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인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네트워킹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미팅을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담당자분들이나 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창업가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신다면 정보로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유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앞서 나간 창업자가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고민을 이미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꿈을 꾼다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한다면 더 멋진 일이 벌어질 거예요. 모두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3년 전만 해도 내가 창업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 내가 내 브랜드를 내고 누군가가 이용하는 날이 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그런 순간들을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면서 현실로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망설이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준비가 되었다면 즐기시라는 거예요.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꿈에 가까이 와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산 초기에는 아이가 잠깐 자는 짬을 이용해 업무를 했어요. 그래도 신생하시기에는 2시간에 한번 깨니까 2시간은 번셈이죠. 통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기어다니고 앉고 일어나며 낮에는 잠을 자지 않고 제 시간을 더 줄여가며 사업 준비를 틈틈이 해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창업자 모두가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창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낸 후 출근하고 아하원은 제가 시킨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도 하면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육아와 사업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지만 제가 엄마이면서 일을 병행하는 입장이다 보니 육아 경력자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만족도를 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분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통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또는 사회를 개선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자사에서 러닝 중인 수유패드가 필요 없는 수유브라는 제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직접 개발했어요. 발열감, 사출시 모유 냄새, 옷의 젖음으로 인해 찝찝함을 직접 경험했고요. 수유패드가 필요 없으려면 하루 종일 착용해도 세균 번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 원단을 선정했습니다. 약 천여개가 넘는 원단의 조직과 기능성 소재들을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해봤고요. 직접 샘플을 만들어서 수유기간 동안 착용하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또 디자인을 선정했어요. 물론 기능성 원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추려진 부분도 있죠. 내가 무언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업체라면 업체에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 얻어내기 어려운, 어렵다면 기관들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맥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 조언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기업의 회장님도 원래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후 공부하고 또 저처럼 전문가를 찾고 나중에는 채용을 통해 현재의 기업을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